<목소리가> 성심당에 왔습니다. 그래, 이즈푸드 응? 그게 <웃음> 아, 아, 크리스마스 시즈에이 나온다. 먹어봐. 먹어봐. 먹어봐. 먹어봐. 먹아봐 먹어봐. 먹어봐. 먹어봐. 먹어봐. 먹어봐. 먹어 잘하구요 여러분, 2차전입니다. 이거 입어보고, 그리고 이 바지. 이런 반바지 어중간한 거 입고 싶었거든요. 이런 거랑. 그리고 제가 보라색이 좀잘잘 잘 어울린다고 해서 언니들이 이런 거겠습니다 아까 하나도 못 건져가지고 다시 새롭게 갖고 왔습니다. 이 옷이랑 이 바지. 그래요. 예쁜 것 같아. 세련돼서. 이거는 살 만한 것 같습니다. 이런 느낌. 비수 있는 데네? 차가 막혀서 화난 화만... 네, 어머니. 여기로 왔었어야 돼. 저긴 뚫렸네 지금? 아니 저쪽은 아까부터도 괜찮았어. <웃음> 여기만 막... 여기가 왜 그러냐면 저기 때문에. 순두부 먹고 싶은 사람? 근왜 하자는 하나밖요안먹로 맛없어. 맛있어 보이는데 안 먹고 나도 당기나. 놀래. 기야 아주 충격이야. 이거 요어만아 나이 괜찮아. 나도 괜찮아. 하도 괜찮아. 나도 괜니다 나도 괜찮아. 나도 괜찮아. 나도 괜찮 헐, 나2두살이나 먹었어? 이럴 수가... 나나 나 20살 할래. 이제 진짜 빼박 21살이야. 만으로도2살소몬 아, 네. <웃음> 만들고 있어. 미안해. 미안해. 미안해. 미안해. 미 또 <목소리로> 네, 언니 가 지금 먹을 거야 나도 네. 먹을게고요 어, 응, 나도 가져와 다 몰라 지금 열어봐도 돼요?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어? 아이고. 아이고, 대박 아 뭐야 신하셔저치는데 크기가 좀 달라 대박 예술 물이냐. 와! 아이 아이고! 아이고! 아니다 가도 돼요? 네. 마법이. 아이고! 아이고! 고 아이고! 고아고이이고 감사합니다 고 아이고! 아이고! 고민이고아 지금 고민 남자친구가 왜안 생길까요? 미련을 버려. 버리는... <웃음> 아, 싫어요? <웃음> 야, 너무한다. 웃을 수가 없어. 언제까지 <웃음> 미련을 버려야 할까? 무슨 그런... 미련일까? <웃음> 소설 한편쓰겠는데 대박. 우리 또 케이트 친구 <웃음> 안 친구 또 있어. 숙제부터 나눠야지. 숙제가 좀 나눠서 우리 서로 도와줄 수.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아 어, 아어 아니, 아니, 아니, 아 와, 와. 니이니아 많이 니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니니아아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오늘 음. 지금 엄청나게 실뢰하고 음. 있어. 자기게 에 문제가 리어머니, 생길까 봐 고민하고 있다고. 마법의 고민 해결책이야. 이게 검은 마법이랑 검은 마법. 리더 리더. 노력 노력. 아씨. 돈이 모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? 기합. 좀더 노력하라. <웃음> <웃음> 네 네. 감사합니다. <웃음> 그러게. 플레. <플랫, 웃음> 따뜻한 아메 아메리카노. 페모마일. 페퍼 캐모마일 불러보는 노래 어, 한 번씩 불러봐야지. 나라 예진이 그 뒤에 올려놔 예진이 저거 뭐야 선물 속이기 위해서 저거 한다 갖고 왔는아 그래요? 응.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치 응. 너무 고마워요 나 아, 딱이다 어.